대자 지금... 님들 가장... 어려운 게 그거죠 지금? 제드 유저들은 제드가 무슨 템을 가고 이제 무슨 룰을 들어야 될지 제가 지금 프리시즌에 총몇판 했냐면 200.. 아 거의 300판 250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계속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네. 일단 룬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룬이 있거든요 감전하고 이제 정복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 이걸로 확정 내릴거임 이걸로 다음 시즌까지 아 이번 시즌 할거 같아요 이거 승정부라 침착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들어도 됨 하고 뭐 상황에 맞게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이것도 이거 둘 중에 하나 들고 이제 저는 마법을 이제 마법은 말고 돌발일격이랑 사정 이렇게 들려고 하거든요 궁사는 뭔가 버리기는 좀 아깝지만 이렇게 둘이가 딜의 핵심이더라고 계속 계속해서 느낀 건데 이게 W도 터지고 자발 터지고 그 다음에 궁도 터지니까 되게 좋죠 그런 점에서는 아무튼 제가 일단 게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미니언들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1코 히드라는 가지 마세요 님들 2코 아니면 3코로 가세요 만약에 히드라가 본인 취향이면은 2코로 가셈 꼭 뭔가 근접이나 아 원거리 많으면 요음으로 빠지고 근거리 많으면은 히드라로 빠지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까지다. 한 마딱! <웃음> 되면딸것 같은데 저 별들에는 멈춰 나이스 그리고 시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, 얘 앞으로 이 e 쓰는 순간 바로 뛰가. 아쉽다 달리야 근데 사실 이제 히드라 없어도 라클은 빠르긴 함 그래도 오랜만에 재밌는 판이죠 딱 이런 게임 후반 가면 갈수록 쟤네가 나 못잡음 절대 이판 3코어 나오면 무조건 이겨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우주의 한길 넘어 진화한다 아군이 포한의 아군이 어 근데 어지럽네 우리가 간다 뭐라도 해봐. 아, 내 쟤네 던졌는데. 아, 개미 돌아갔다. 이러면 할만해 와 템바 근 현명하다 니달리가 망해가지고 오 사실 오레이드야 이거 진짜 지랄라 하자 하자 하자 해봐라 해봐라 나이스. 좋습니아아 아, 돼지 때문에 안 죽는다. <웃음> 야아 이게 투바론이 된다고? 그래도 세르다까지는 나와야지 이게 딜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겠다 이제. 해봐 <목소리> 나이우넌 잘했어 <웃음> 나머지는 오빠에게 나머지는 오빠에게 엄.. 어. <웃음> 어, 씨발 오빠가 아님 아니야, <웃음> 야스오, 왜 데뷔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... <웃음> 이 판이 월식이 문제가 아니야. 13데스가 있는데 어떻게... 야, 나는 월식 안 가... 아, 넌또 뭐해? 했습니다. 클만 라클만 아 라인 클리어만 다좋 그냥 쟤네 팔이 짧아서 밀 수가 없어. 아, 이기려면 쟤네 밥 먹고 와야 돼요. 아들, 밥 먹어. 아, 아, 내 엄마, 지금 갈게요. 지금 이래야 돼. 되었습니다. <웃음> Ha ha ha!